힙한 거라며. 어. 니가 <웃음> 힙, 힙하드에서 샀잖아. 동공가리개 이거. 어쩔 거야, 이거. 가리이 얼마나 힙해? <웃음> 아, 야, 생각보다 작은데, 알이, 알이 적었다. 알이 작다니까. Yeah, I'm n o h a 침가신고 됐다고? <웃음> 뭐야? 이거 뭐야? <웃음> 자기야 표정이 적잖이 다 표정인데 아 근데 수익 창출할 수 없대 지금 어차피 안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? 응. 어차피 우리는 오. 수익 창출 몇 어? 동의지 무슨 수익 <웃음> 창출 <웃음> 우리 식당 차리는 거냐고 이거 다이틀치요 이틀치 <웃음> 얼마 안 돼? 너무 피곤하지만 우리 나왔어. 공부하러 나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벌써 절반 했거든. 하나, 둘, 셋, 이팅 해서 약간의 스타도로해 오그 어떤 병도로나움는거야병 생길 것 같은데? 뭐? 나 지금 우리 큰아빠 말못시는거야 아니 아니, 아니 아니 아니.. 우리 큰아빠가 알려준거거든? 아니 병이 생기다 말것 같다고 아 <웃음> <웃음> 어무 Geschichte 대박 i e 가까이서만 찍을게. 행복해~ <웃음> 이거야, 이거~ 화장한날안 찍고, 화장 안 하면 찍는 거. 응~ 우리야하도더 있는 셔서가락은허락 소파 혈천해줄 사람 찾습니다 <웃음> 지금 다원이침낭 깔고 디비 누워있거든요 <웃음> <웃음> 땀나거든 뭐가 더잘 어울려 음.. 하나씩 가려봐 이거 뭐라고 해야시는 이거 이거? 아 <웃음> 어. 왜냐면 내가 핑크 할거 같아 <웃음> 아니 가증스럽다, 가증스러워. 아, 방금 한 멘트 다시 해봐. 냐고 <웃음>